주가 조작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주가 조작 사건이 발표된 후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이른바 작전에 참여했던 한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초 8천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대대대대그그다는이 사람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은 종목만을 골라 작전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작 사채업자 인터넷 주잘나갈 때 소형주 소에받았죠 개미들이 관심 없는 틈을 타 저가에 꾸준히 매집했습니다. 3개월 걸려 작업했는데 2월 코스닥 시장 활황 보일 때 조용히 편하지 않게 올렸습니다. 기자.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에도 작전이 진행 중인 종목을 과감히 드러내놨습니다. 사채업자. 이것은 현재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들어온 것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3일 띄우고 이틀 쉬었다. 2일 띄우고 쉬었다 띄운 것은 작전 세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시세 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대여 건, 특히 신규 등록 종목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작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적 취재 이것이 작전이다. 기자 취재팀은 한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권사 지점장과 사채업자를 함께 만났습니다. 이들은 적자는 증권사 지점장들이 사채업자와 손잡고 한두 번쯤 작전에 나선다고 단언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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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증권사 직원 작전 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1에서 이달 합숙 훈련까지 합니다. 프로젝트를 완전히 만들죠. 이리 것이 작전 종목 기자 그렇다면 작전 대상은 어떤 종목일까? 작전 세력들은 자본금이 적고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주식을 고릅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주식이 많지 않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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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 험의수로 주가 올린다. 기자. 작전 세력들은 유통 주식의 20% 정도를 사 모으면 바로 주가 올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꺼번에 대량의 사자 주문을 내는 이른바 허수 주문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매집한 주식은 내놓지 않은 채 몇십만주를 한꺼번에 사자고 주문하면 주가는 크게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동안 5에서 6배 이상 올려놓습니다.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함께 사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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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또 펀드매니저들은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력들이 파는 주식을 사들여 이들이 완전히 물량을 다 털고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종하이테크의 경우처럼 펀드매니저들은 만주 정도를 사는데 사례비로 일해서 예약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채업자 펀드매니저들도 돈 앞에 장사 어디 있어요? 만주 사는데 1억 준다는데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고객돈인데 기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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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등록 예정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공모가를 턱없이 올립니다. 또 등록 후에는 물량을 조절해 많게는 20여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게 해서 막대한 시사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장외에서 낮게 받아서 대주주 기관과 결탁하죠. 예를 들어 만원의 공모가가 형성되면 3만원까지 올릴 테니까 합니다. 그때 서로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기자. 코스닥 등록 기업이 등록 후 일정기간 큰 폭으로 오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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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렇듯 고작 한 명의 직원이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100종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거타기식 감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종목도 많지만 그나마 자동검색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녹취. 화수 주문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검색됩니까? 자동검색 안되고 살펴보다 심한 경우 세부적으로 봅니다. 기자. 작전 세력들의 시세 조작 기법이